아 맛있네 네. 아 죽인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여기는 부산 깡통시장 호원이가 오늘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메뉴는 무엇이냐 운동인이니까 닭 예, 닭요리를 한번 먹으러 갈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튀긴 닭입니다. 튀긴 닭. <웃음> 어, 왠 튀긴 닭이냐? 기름에 기름에 그냥 아주 그냥 과감히 튀긴닭을 먹을 건데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항상 통닭을 그 지역에 먹으러 가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어 제가 거인 통닭이라고 아, 아주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일일 일일 닭. 아씨, 우리 나는 원래 우리 가족들하고 한날를 시켜서 넷이 먹어. <웃음> 근데 오늘은 1인 1닭 아주 몸에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아직 엄청나게 먹고 그다 먹으면 단백질이 어 얼마나 먹을까? 어한 300? 400 <웃음> 되는 거 아니야? <웃음> 한번 뭐다 똥으로 나오겠지만 네.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기대돼 냄새 장난 통... 아니지? 아 장난 아닙니다 냄새가 옛날 통닭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면 돼 아, 여기 아, 보시면 여기 3대 치막 나오네. 자, 착석을 했습니다. 착석을 하고 저희가 주문한 거. 치킨 두 마리, 각, 각일, 양념장, 500, 두개 근데 치킨 두 마리를 시키니까 직원분하고 사장님하고 다 말리, 말리시네. <웃음> 냄새는 일단 냄새 학교. 어느 어느 브랜드랑 비슷한? 아 이거는 약간 노란통닭 느낌이 나는데 음. 어. 나 노란통닭 엄청 좋아하거든 아 저도요 근데 음. 요즘엔 무조건 노란통닭이요 어... 노란통닭 많잖아 나 네. 무조건 지금 노란통 아, 양보니까 노란통닭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래? 얘네는 <웃음> 일날 간다며 아 저거는 무슨 토종닭을 잡아준거 같아가지고 아 진짜? 내가 가본 데 중에는 경주에 그 멕시칸, 우리 그 프랜차이즈 멕시칸 있어. 근데 거기에, 아, 동의를 모르겠다. 거기에 멕시칸 통닭 중에 진짜 맛있는 데가 있거든. 그리고 단양의 마늘 통닭. 마늘 통닭. 유명해도 사람 진짜, 진짜 너무 많아. 그리고 수원의 진미 통닭. 진미. 그 통닭 거리 있잖아. 그리고 용인에 있는 마평 통닭. 이런 데 내가 종목적으로 있어. 내가 제주도 에또 유명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못 가보고 저번에 갔는데 아, 문 닫아서 못 먹었고 나중 가서 먹어봐야지 치킨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또 치킨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지 몰랐습니다 어, 어 나는 먹어 <웃음> 평소에 관리를 하지만 먹을 땐 먹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식구가 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요 좀 어떻게 맛을 보는 느낌? 그 정도야 근데 이제 막 내일엔 일당 이런 거나일 일당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 나 어떻게 오늘 처음이야 어, 내가 이걸 다 먹으면은 다못 먹을 것 같아 근데 <웃음> 맛있어도 못 먹을 것 같아. 여러분 홍원이도 사람이니다 <웃음> 이러고 내 뛴다 아침면 아무튼 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한, 한, 한 마리 네, 한마리요 괜찮아요. <웃음> 먹겠습니다. 어, 이겁니다. 향은 합죠 향은 합죠 이거 주말이 아닙니다 이거 나눠먹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음. <웃음> 다 먹어야 돼 <웃음> 온다 온다 이야. 이야 대박 이 튀김옷 얇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완전 제스타일이 됩니다. 느낌이 약간 상수육 느낌도 나요. 어 그런 느낌도 어. 있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상수육 되게 좋아하는데 상수육의 식감도 있고 치킨의 식감도 있고 그러면에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이게 좀 느끼한 게좀 별로 없지? 않아? 네. 약간 담백한 약간 카레향도 나면서 어. 카레향, 그간니까 노란 통조림 카레향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이런데 카레 향추가좀 네. 많이 하는 요 에스테마. 소스도 지대로 하나 찍어 먹습니다 맛있네. 와, 죽입니다 이거. 음. 아, 죽인다고. 아, 더 많이 올라가어것 와, 물가만큼과. 줄지 않나? <웃음> 먹어도 먹어도 질수있 하잖아. 뿌려면 같대 뿌려면 같대 계속 눌어라. <웃음> 이분 되게 인간적이세요. 양치 중간보셨어보세요 방석? <웃음> <웃음> 예, 네. 방석. 그분은 이런 걸 앞에다 놓고 그냥 기다리게 하고 간간살게 응. 해요. 이거 아. 훈련이라고. 아. 난 내일 아침에 너 손을 잡고 응. 어, 체육판을 끌고 갈 건데? 홍원이 당나귀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맛이 확 떨어졌지 홍원이 당나귀기 출연 저 하천동인데 저욕고거 들은 적 있어요? 나인데? 아니 그냥.. 나도 욕했다고? 아니 쟤가 그냥 제혼자말로 아니? 매그프레스 아니? 저용말이었거든 나도 해 <웃음> 만약에 했어도 내가 그걸 또 나한테 욕한 건가? <웃음> 나한테 욕을 안 했겠다고 난 생각했을 것같은데 응. 들었어도 <웃음> 막 이래도 혼자 한 거지 그러니까 <웃음> <웃음> <mun> <erre> <웃음> <웃음> 한 그러니까는 내가 막 강제 반복 시킬 때 누구를 지칭하는 욕이 나오면 나겠지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누구를 약간 누구한테 하는 거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혼자 이제 그런 거고 응. 내가 다음번에 하천도 할때 기교를 해꼈어게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잖아. 어? 닭가슴살 많이 드시 내가 평생 먹는 닭가슴살은 생각하면은 어, 엄청나지? 그거 진짜 내가 계산해보면 장난 아니겠다. 웃기겠다. 평생 먹은 계란과 닭가슴살 하면은 몇마리라도 될까 진짜? 하루에 응. 하루에 그래서 1kg만 쳐도 네. 예전에더 먹었잖아 1.5kg, 하루 에 1.5kg 쳤을 때 365일 그러면 365kg에 곱, 곱하기 1.5하면은 어, 400, 500만 500, 500kg잖아 1 년에 이게 10년이면 5,000 5톤 20년을 넘게 했으니까 5톤 10톤 내가 평생 먹은 닭가슴살, 그러니까 닭 무게 말해, 닭가슴살 무게가 10톤은 넘을 거겠다. 음. <웃음> 어때, 피디님이꼭 계산하신다 이제. <웃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선생님과 함께만 먹을 수 있는 것죠거 어디가 보 아니죠 여기까지 뭐라고? 그렇죠